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민년 새해 첫날입니다. 어, 새해가 밝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이민년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모든, 어, 우리가 유튜브에 제가 하던 방식을 완전히 새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할 겸에 어, 이 자리에 섰고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녁 8시에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 를 하려고 하고 수요일은 임상 성형외과의 수술에 관련된 것 그리고 통찰 음식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 매주 금요일에는 통찰의학 동건통과 그리고 통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2022년에는 지금과 같이 새로운 포맷으로 영상을 올릴 것이고 좀더 많은 이미지와 많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좀더 즐겁게 하고 좀더 집중이 있도록 새로 바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더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또 많은 응원의 댓글로 답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2021년도에 우리가 10만 구독을 하면서 피터팬이라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피터팬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서 좀더 여러분들과 가깝게 인사를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답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터팬의 어원은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 김이고요. 팬은 FAN, 팬이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과거의 영상에 보면 피터팬이란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즐겁게 놀고 씩씩하게 밝게 웃는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피터 팬 여러분들 팬들을 부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피터 팬의 어떤 이미지나 캐릭터도 많이 사용해서 이제까지는 좀더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영상이라면 새로 우리가 PD분을 모셔서 좀더재밌게 구성지게 알차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가 있으시면 이런 좋은 기획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 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잘 이루시고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보다 새해 복 많이 나눠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을 많이 나눠 주어야지 나중에 세상에 돌아 돌아서 자기한테 오게 되겠죠 결국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 복이 빼앗기고 복을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알아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미 새해는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복을 많이 내어주려는 자기 것을 내어주려는 기터팬 여러분들의 좀더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만천하에 좀 보여주시는 것이 구독자들도 좀더 더 보람되고 자긍심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민년 새해에 여러분의 복을 많이 나눠주시고 좀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이것입니다.